A 이는어 어딨대? 이가 <목소리> 왜? 쁘 <목소리> 야, 밤에 이쁘겠다. 조명 들어오면 <목소리> <목소리> <웃음> 아, 미쳤어. 너무 좋은데? 돌았다. <웃음> 어머머머머머 아. 대도 맛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웃음> 주방 너무 예쁜데. 이건 진짜. 그러니까 뭐해 보고 싶은 주방. <웃음> 어머 화장실도 좋아. 나나 화장실 좀 예민하잖아. 무슨 소리야. 소리야. 야, 너무 좋은데? 야, 어메니티 다 있어. 진짜 기가 너무 예뻐 여기는. 안쓴게좀 아쉽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서 조명을 좀아 여기 너무 더워. 핀백. 있지. 아이고. 아니, 아니 이게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웃음> 너무 까만 고 있는 거 아니야? 완전 좋아. 야, 앉아봐. 응, 근데 사람들 여기서 막차아야 되는데? 제일 편하지. 오, 최고지. 근근인데 살이 다 다르다. 고징우도 있고. 음. 아 이게 사진이야, 정말. 음. 이 화분들도 너무. 음. 아니 진짜 그토네메라을 너무 잘 맞췄어. 음. 딱 누가 와서 제주도 숙소야. 너무 잘 초밥 들어가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 이거 하나 먹을까요? 워그레이펀드 그래 아니 이거? 나 이거 키고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려요? <웃음> 되게 딱딱해 보이는데? 나 힘쎄. <웃음> 먹방. 맨날 다이어트할 때 먹었던 콩 브라우니 같은 그 느낌이야. 민감 음, 대신에 콩을 넣어서 만든 거야. 밥 됐어. 됐어. 맛있구나맛있 김치로 있어 음, 맛있 음, 맛있어. 음, 맛있 내사랑 요거트 진짜 저번에 월정리에서 그때 <목소리> 파라다이스키드에서도 이거 먹고 진짜 좋아했어요 <목소리> <목소리도> 되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목소리도> 야 바나나를 먹을게 진짜 맛있어. 완전 맛있다. <목소리도> 아니 해도 없는데 눈 뜨기 힘드네. 이게 안개가 내려와서 그런 것 같아요, 눈이 보고. 아, 안개 내려면 그래? <웃음> 제 예상이. <에어팟아도 웃음> <달려있는 것 같아. 웃음> 여기 어딘가에 내 돌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없어. <웃음> 지지도 오면 꼭 와야 되는 인사. <웃음> 연우 씨 얼마 쓰는지 보는 영상. <웃음> <웃음> 아니다, 은근 근데 신중하게 결제하기 때문에. 신기하다. 와. 되게 쾌적해 보여. 만화네 원석은. 너무 예쁜데? 탐난다. 고데기 다 풀렸어. 우리 애도 발끝까지 오이어진 컨셉이 너무 귀여워. It's really bad, I fall too hard One simple chat, I've got no guard I feel like chat, it's way too easy 왜요? 날캉해! <웃음> 진짜 예뻐! <웃음> 어! 푸딩이야? 어! 안 딱딱해! 나 딱딱한 줄 알았는데? 음. 무스 케이크인가 보다! <웃음> 이쪽에 페이셜 관리만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베이직부터 음. 스페셜까지 이제 한 단계씩 아. 업그레이드 되는 프로그램이세요. 이랑 인삼부 전용 관아 우와. 오, 음, 좋다. 바디 리는 어떤 거예요? 베이지시는 피부 비용 목적으로 부드럽게 터치가 되는 테라톤이시고요. 음. 딥티슈부터 베이직까지는 이제 뭐압 압은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되, 딥티슈는 식물성 무양 오일, 구하니가 로만은 라벤더 오벨. 음. 휴식이 근데 테크닉 한 창이면 못 자요. 응, 그치. 응, 저는 자꾸 가는 데만 긴장 못 하죠. 나는 약간 세게 하는 게다 좋아. 부셨으면 좋겠어, 내뻔했데 네 네. 저희 먹고 가는 건가요? 아, 너무 시원했어. 근데 살짝 죽을 뻔 하긴 했는데. <웃음> <웃음> 너무 좋다, 진짜. 여기 꼭 와보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 한 손에 길이요. 한 손에 카메라. 손으로 할수 있다. 예뻐요. 거짓말 완전 도마마을 같아 너무 예니다페인 응. <목소리도> 술이 필요하긴 한데 이것보니까 는 음료 먹고 싶어 바닷가 앞에서 커피를 마시에서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래와 진짜 여기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이게 작아서 가이겠 어, 나도 그 생각했어. 내가 나올게. 저런 약간 시원해 와 너무 예뻐 뭔아 일이야 야이특게 색깔이 저래? 음.